맞아 이 위에 잔잔한 펄도 예쁘고 아. 이렇게 하나씩 떠서 가는 진짜 예쁘다 이게, 이게. 반짝임이 정말 아니야니까 아. 뭐 갑자기 저 풀린 거 직원이에요? 풀린 내돈 내산이네 와 진짜 예쁘다. <웃음> 딱그 동굴 동굴이에요. 사합니다 진짜 예뻐요 그만. <목소리> 그만. <목소리> <인기가> <웃음> I shouldn't star you, make a wish No, I don'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're my everything I do, do, do, do,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're around I know it's true ooh, ooh, The way you make me feel i s so good, baby So good,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t 소 a k e my hand hold 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so good 한한 하나 둘 하나 둘셋하 우리 한가고 박상 <웃음> 네, 아해시 <좋아요>. 네. <웃음> <고마워. 고마워>. <웃음> <고마워. 웃음> 이기 신랑 신부 맞죠? 응, 여행을 유난히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 생일에는 꼭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. 여행가서는 일하기 금지, 브이로그 금지, 남편에게만 집중하고 노트북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. 인플루언서 아내를 위해 알찬 여행계획과 함께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게 사진을 많이 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신녕 제일 앞에 서있어가지고 <웃음> 영상 찍으면 되게 예쁘게 찍을거같아요 요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어 <잘> 그니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나쁘신> 너무 잘하지 실수 한 손! 고맙습니다. 이쪽 손! 고맙습니다. 하이파이브! 리치 손! 그렇지. 이쪽 손! 그렇지. 하이파이브! 아이 잘했어. 자, 안심. 맛있지? 내가 먹어도 맛있... 안 돼, 안 돼. 너 지금 두 개나 먹었어. 너무 귀여우니까. 내가 두 개나 줬는데...